야, 씨. 그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또 헛또 뭐? 하지 말아라, 마라, 하지 말라고. 자, 2019년 5월 12일, 스타트 고, 공포 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f 로 l l o w f 개 역겨운 냄새가 나는군 졸라 짜증나는 냄새가 올라오는군 아.. 개 역겨워 어? 응? 뭐야? 누구 있어? 어? 누구 있어? 어? 너 뭐야? 너 뭐야? 사람이야, 귀신이야 사람이야, 귀신 너 이제 나.. 내가 들어가 이 뭐야? 야, 이 씨...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아 지금 뭐 하는? 아, 너희들이 싸질런 똥, 내가 다치워. 이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거. 거기서 준비 이제는 나오시죠 하지마 나는 봤을게 장난칠라 하지마 봤으니까 장난칠라 하지 말라고 봤어? 장난칠려 하지 마. 봤으니까 장난칠 자. 하지 마. 이미 봤어 나는. 내가 갈라니까 자. 더 해봐 더 해보라고 갈라니까 하지마 하지마라 그만하라 했어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잠만 어디 있어 뭐예 호호 또 뭐? 하지 말아 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 뭐 하지 말아니까 갈라니까. 가지 말. 아 뭐 하자는 거지 금아 다시 속모 말이야 가기 전이다. 성모 말이야.. 가기 전.. 성모 말이야.. 가기 전이라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소리 들은 사람? 고향이라고? 죄송합니다 천장이라고 해봐, 여기밖에 없어 천장이라고 해봐, 여기밖에 없어 아..뭔냄새야 이거? 뭔 냄새야 이거? 누구요? 나 여기 수도 없이 왔었어. 수도 없이 왔었어. 수도 없이 왔었어. 누구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인 d c 를 가기 전에 이 고리가 크나큰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성문마리를 가봐야 알겠지만은 거기서 만약에 큰 그림이 나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고리 오늘 완전히 저승행입니다. 지금 벌써 뭡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 누가 왔다 갔습니다. 이 뱅풍이 지금 자빠져 있어요. 이전에도 블랙렬 갔을 때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어서 망가뜨려 놓고 간 흔적. 지금도 똑같아요. 누가 이 뱅풍을 잡아뜨려 놨어요. 이 고리는 절대 그때 잡아뜨려 놓고 나온지 않았어요. 진짜 그런 열정으로 이러면은 똥은 이 고리가 다 치워야 됩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안 갔는지 이코리는 알수 없죠, 일단은. 여기 와서 지양 부리고, 사고 치고, 뭐 만지고, 깨고 하면은 똥은 이코리가 치워야 돼요. 귀신이 하진 않았을까, 이거. 틀림없어. 자기가 머무는 집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을 리는 없어. 자 여러분들 잠깐만 얘기 한번 해볼까라고 나 지금 빨리 예나 지금 나 지금 따다또 가봐야 돼나 지금 또따다에 가봐야 돼 얘기 한번 해볼까라고 나 지금 또따다에 가봐야 돼 들어보시오. 지금 그쪽하고 여기서 내가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낭비할 시간이 없어라. 에? 듣고 있어. 듣고 있다고? 아녀오빠들 체력을 놓아서 쓰겠습니다 한 곳에서만 너무 집중적으로 계속 있지 않고 체력을 놓아서 쓸게요 성모 마리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체력을 놓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집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집에서도 그랬고 뭐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체력을 놓아 써야 돼요 한쪽에다 너무 몰아치기로 몰빵하면 안 됩니다 네, 병, 어. 일단은 뱅풍을 세워놓고.. 어? 나는 간다. 바로 성모 마리아로 간다. 오늘 느낌이 안 좋다, 이거. 얘들아. 장담하건데 오늘 느낌 안 좋아. 첫판부터 꼭 이러면은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이러면은 꼭 마지막 것이 뭐가 안 좋더라고. 느낌이 그래. 오늘 성모 마리아 느낌 안 좋아, 나 지금. 집에 가고 싶어. 미치도록. 뭔가 이상해. 일단 나는 간다 승모 마리아를.. 여기서 체력을 하셔야돼 끝! 좋아요! 알람 되셨죠? 부탁드려요